위로받고 싶은 날 내겐 말해도 돼 위로받고 싶은 날 내겐 기대도 돼 비에 섞인 음악 소리에 혼자 젖은 새벽 감성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 밤 전화에 혼자 있고 싶은 밤 전화에 참았던 눈물에 울컥해도 괜찮아 가끔 아주 가끔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에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에 한 번쯤 소리 내 울컥해도 괜찮아 아는 날, 그냥 그래도 돼. 도망치고 싶은 날, 그래 떠나도 돼. 비에 섞인 눈물 소리에 젖어드는 슬픈 감정에 때론 너무 지치고 때론 너무 지쳐서 가끔 아주 가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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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미치게 답답해 울컥하는 마음에 가끔 기대도 돼내게 혼술하고 싶은 밤 외로워 언자라는 생각에 서러워 말없이 눈물로 소리쳐도 괜찮아 그래 울어도